부분합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정렬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을 클릭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지기를 선택하시고 지기의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기본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오름차순을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범위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을 누르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지기를 선택해 주시고 함수는 합계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을 3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체크는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두번째에는 해제해야 되지만 첫번째에는 체크해도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다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을 누릅니다.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급여의 공제계 실수령액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해제하지 않으면 지금 구한 학계의 값은 사라지고 평균의 값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없애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계 위에 평균이 구해집니다. 표의 범위를 먼저 씌워주시고 상단에 정렬을 클릭하시고 정렬부터 해주겠습니다. 배달 담당을 오름차순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부분합을 실행해주겠습니다. 클릭 그룹화할 항목은 배달 담당별이기 때문에 배달 담당을 클릭해주시고 배달시간 배달양만 체크해주겠습니다. 함수는 최대값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최대를 선택해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는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다고 했죠. 확인.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최대를 최소로 바꾸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2010버전에서는 최소값 2016 버전에서는 최소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값 대치는 두 번째는 반드시 해제해야 되죠 그리고 확인